자, 지금부터 새로운 세계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은 세상에 처음 놓은 이론이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처음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 받았고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의하는 것이 뭐겠어요? 자는 자건좋하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수리 심리 말만 해놔놓고 수리 심리가 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지? 수리 심리가 뭐냐고요? 이게 뭐겠어요? 닭똥. 자 그러면 숫자부터 어 단어부터 우리. 한 개씩, 한 개씩 한풀어보겠어요 자, 수에는 우리 한자 원어를 따지게 되게 되면, 우리 처음부터 숫자라고만 생각하겠지, 그죠? 근데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수가 아니라는 거다. 근데 숫자이기도 하지만 수가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이 수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일 큰 의미. 이게 목숨이에요, 목숨. 이 수에는 목숨이라는 뜻을 여러분 사진을 찾아보면 있어요 목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목숨 위에 또 다른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 내가 이것을 푸는 이유는 여러분들 수리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놔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해놔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목숨인데 여기는 운명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네 번째 또서 무엇이 있을까? 수학할 때도 숫자를 풀죠, 그죠? 숫자 이 숫자쓰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풀이라는 것이 있어요. 풀이. 자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는 해법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오늘 사진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것이 여섯 번째는 무슨 뜻? 이것이 바로 비법이라는. 일곱 번째는 뭐가 있을까? 개운. 에이, 개운은 없다. 이것이 방체. 자, 이런 뜻을 함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것을 풀게 되는 거야 이것을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 가지고 수리를 했다 해가지고 숫자만 풀면 이거는 답이 아니다 이 거야. 전부 다풀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뭘까? 여기 있는 이거하고 이거는 조금 다르겠지. 그럼 이것을 우리 한번 해볼까. 숫자를 한번 해보자. 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두 개를 붙이는 거 있잖아. 그죠? 이거는 무슨입니까? 자 우리는 공부 조금 못해도 한자 공부는 못해도 요거, 요거는 제목은 알시죠 그제, 자 이것이 우리는 구슬 옥, 옥변이에요 그제 변수를 따지면 구슬 옥변이에요 왕자가 이거 구슬 옥변자 이것이 리자인데 리자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이게 동네 리자다, 동네. 나. 그러면 동네, 동네가 어디 어디 있을까? 어떤 게동네까 여러분, 이제 동네라는 것이 어떻게, 옛날에 우리가 한자를 만드는 동네가 어떤 것이 동네. 자, 넓은 텃밭이 있으면, 여기에 내가 농사를 지으라고 밭을 이렇게 탁 만들어주는 게 동네야. 그러면 이것이 뜻이 뭘까? 넓은 법판에 동네 중에서, 각 지역에 동네가 여러 개 있겠지? 여러 동네 중에서 이 구슬, 알싸벅이를, 진술을 찾아내는 것이 이 술이라는 거다. 그러면 이 동네는 어떤 동네? 숫자를 풀게 되면 숫자 동네 가야 되고, 목숨을 솔지려면 목숨 동네 가야 되고, 운명을 풀락고 하면 운명 동네 가야 되고, 방책을 풀면 방책 동네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동네 가서 이것을 우리는 찾으러 가는 거죠. 술이라는 거. 우리가 필요한 거. 이것을 여기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다. 그 이게 뭘까요? 여러분, 신자를 먼저 이렇게, 요, 요, 코코리, 하, 이렇게 적어놨을 거요 요런 게 들어가면, 요렇게 들어가 있는 한자들은 처음 마음이, 마음을 표시해거예요 자, 우리 뭐, 노할 때, 노자부터 시작해갖고, 기쁠 때, 희자부터 시작해갖고, 처다이 신자를 적어놨어요. 마음이 우리로 나올 때는 전부 다 이것인데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마음이 어떻게 생겼이까요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다 마음이 이렇게 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까? 결정을 하려 하는데 야 그거 하려니까 안 되겠다 요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여기 게 심자예요 그렇게 마음을 어떻게 이을까 저렇게 하는 게마음이다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 현실에서 이런,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결정할까? 이렇게 결정할까? 그렇게 항상 유동적이야 그 심리학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심자예요 이럴까, 저럴까, 아무것도 모르 그럼 여기 있는 이자를 뭘까? 여기는 이것을 찾으러 간 것이지만은, 요거는 뭘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그치?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 마음도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그 동네가, 그 환경에, 어떤, 어떤 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는 것이 이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숫자로, 숫자의 이치를 따져갖고, 숫자의 원리로, 숫자의 법칙에 의해서, 자, 숫자의 법칙에 따라서, 숫자의 원리에 따라서, 숫자의 풀이법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이치를 읽어야 되는 것이 수리심리예요. 그러면 심리라는 것은 어떻게 마음의 일치를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을 할때 굉장히 중요해야될 것은 상담을 할때내주관에 들어가게 되면 심리는 절대 못 푼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체지 있는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하는 망음과 이런 어떤 동네에 지금 가 있는지를 모르고 어떤 것을 풀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리를 읽어서 내가 상담을 하는 것이 심리학이라는 거다 이론을 푸는 거예요 그럼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내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 내 주관이 들어가 그러면 순수하게 상대방의 그 심리만 읽어내야 된다 예리 그러면 심리를 하는데 대부분이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심리는 어떻게 해 우리가 심리학을 하다보게 되면 대부분 다 여러가지 심리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내면 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두번째는 이 섭성심리라는 것이 세번째는 이런 행동심리라는 것이 있는데 자이 이론은 세계 최초의 이론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 이걸 함부로 쓰지도 못하는 논리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공부를 확실히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내면 심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심리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심리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까 자, 우리 상담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까 모르면 답 없지. 그죠 그러면 안되겠지. 마음이 우리 내면 심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타고난 특성, 심리작용을 하기 위한 특성이 이 내면 심리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사주라고 하네, 보자. 사주, 상담을 한다는 심리학과 사주가 큰 대별이 되어 있는데, 사주는 어떻게 타고난 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 따라서 고 행동으로는 일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어떻게 이 내면 심리는 어떻게 타고난 그 심리의 기본 틀에서 환경에 따라서 습성에 따라서 내가 행동 즉금 현재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를들죠 자, 그러면 습성은 어떻게 태어나는 순간에는 자기가 유전적인 측면이라든지 신체적인 측면이라든지 두뇌적인 측면에 따라 가지고 이 내면 심리는 정해져 있지만 이것이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면 결정적으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엄마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와 우유를 먹고 자는 아이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죠 모유를 먹고 자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 엄마가 이젖을 딱 담으고 모유가 끝난 상태에서는 아 나는 먹을 것이 없구나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 우유를 먹고 자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 자기가 다 먹고 난 뒤도 우유가 떨어지더라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듣꼭지를딱 벗어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아, 우유가 없구나. 지금부터 먹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지만은, 모유를 뭐 먹은, 그러니까 뭐, 우유를 먹은 아이는 어떻게, 우유통에 듣꼭지를 계속 깔고 있는 거야. 그쵸? 다르겠지. 그래서 딱 바뀌는 거야, 섭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습섭이잖아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교육원까지 오는데, 내가 이 길로 와서, 지하철 타고 오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하면, 항상 올 때마다 이런 습성을 가지고 똑같은 길을 계속 반복해서 올려고하는거예요 그런데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더라도 어딘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가고 있는거에요. 요것이 습성이에요. 그러면 행동이 이 습성만으로 행동할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딱 나면 다른 길을 선택하겠죠. 그럼 어떻게? 습성만으로 행동을 안한다는거다 그쵸? 그러면 지금의 현, 이현 상황에, 환경과 여건에 따라가지고, 자기 행동도 또 바뀌게 되는 거지, 심리는. 그럼 심리는 계속 바뀌는 거지. 사주가 바뀌듯이, 심리도 계속 바뀌는 거야. 자, 이것이 우리는 섭성심리야. 그 다음에 이 행동심리는, 우리는 심리는, 심리는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죠? 내면 속에 있다면 심리는 어디 있을까? 네.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마음 심리 요 안에 들어있다 어. 진짜요? 다 그런 거 우리가 심리, 여기로 오겠지. 심리가 심리 아. 그래서 네. 이것을 우리 천천히 가르치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데는 최고의 미친 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가르치는 거예요 자 행동심리는 환경과 여권에 있어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내가 바쁘면 어떡해 야 택시가 더 빠르다 하면 택시 타고 갈 것이고 그래서 가도 충분하게끔, 그래서 올 것이고. 어? 그냥, 아, 시간이 남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걸음이 어떻게 되겠나? 참, 참, 시간이 남으면 천천히 가게 되네 그럼 이것을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맞춰지겠나? 아,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그 사람의, 어떻게 왔는지를 알려고 하게 되면 어떡하? 이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을, 내그 사람의 심리를 읽어서 풀어내는 거야. 심리를 읽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있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섭성은. 섭성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내면은 자기가 타고난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행동심리라는 니다 지금은 보게 되면 전부 다 심리학의 모든 부분은 이 행동심리를 가지고 이론을 전개해 놓것 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모르니까. 다른 거는 몰랐다는 거다. 이론의 이류로 정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수리심리학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푼다고 했잖아 그러면 다 푼다고 하면 이것을 다 풀어내는 거야 황당해요 이것을 다 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면심리는 이 천성이다 천성 파고난 천성이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발가락이 닮았네 이렇게 이야기 하죠 엄마인데 아빠인데 뭔가 닮고 노는거예요 그러면 체질이 닮는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떻게 아버지가 술을 잘먹어까 아들도 술을 잘 먹는다 엄마가 어떻게 노래를 잘하니 이 아이들도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되는거예요자 그것이 우리는 타고난 이런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없잖아 이제. 자 습성은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하고 습성을 기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심리는 현재다 현재 현재의 이 심리를 우리는 풀어내는 것이 우리는 이 행동심리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행동심리 하는 것은 그림으로 행동을 하든지, 음악으로 하든지, 미술로 하든지, 설문지로 하든지, 테스트를 하든지 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떻게 현재 행동을 가지고 푸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 갖고 풀면 어떻게 해? 자칫 잘못하면 내 추간이, 이거는 우리 심리학적으로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심리학에서는 없으니까 이 내면 심리를 못 풀어. 그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그것만 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담은 어제 보기 때문에 자칫잘못하은 아무것도 안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왜 알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보자. 자, 내면심 내 심리에서 E I의 특성이 E I의 특성이 아주 꼬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개파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지금 이 아이가 행동이 개파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아이는 심리적 장애니까, 심리적 질병이니까, 아무것도 아닐까? 답안없다 자, 이 아이가 타고난 것이 개파한데 타고난 것이 개파한데 행동도 개파하다 그럼 이건 질병이 아니다. 심리 교정이 필요 없다는 거다. 왜? 개판한 거니까 심리 교정이안 되는 거야. 타고난 거 지금 있는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심리학도 엄청난 에러를 범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텔레비전그런데다 보게 되게 되면, 지금까지 통계수기도 아마 90% 이상은 그럴 거예요. 사람이 이게서 날때가, 어? 옥상에서 떠들지 갖고 죽은 사람들 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진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살한 사람, 어디, 심리 치료, 정신과 치료했다, 요 반밖에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누구, 어, 정신과에 한번 갔다 해가지고 심리학, 심리학 그그에 상담하러 한번 갔다 갖고 그 치료받은 거 아니다는 거데 그죠? 자 그러면. 내면 심리가 개팍한데 현재 행동이 개팍하다면 이건 아주 정상이야 정상 단지 우리가 남들이 보니까 이거 좀 뭔가 가하다 이렇게 되겠지 저런 행동은 좀 개팍하니까 이 인간관계에서는 저런 행동은 안된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뿐이야 이 사람은 질병이 아니다 그러면 질병인 사람은 어떨까 내면 심리는 아주 착하고 좋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너무 가혹한 가격한 행동을 했다 뭐 도둑질을 했다 사움을차주한다뭐 사기를 치지 이랬을 때이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이 심리 장애가 되는 것이고 심리 결함이 되는 것이고 심리 질병이 되는 것이다 그쵸? 이것이 질병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고치고 이것도 고쳐야될 문제라, 그죠? 자,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인간의 심리는 자기 혼자만 살수 없는 시대라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부터 인간이라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는 조금 더 하고 자, 이것도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는 이 행동이 너무 가니까 이것이 어떻게 심리적인 장애 형태로 보일 뿐이다는 거다 장애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고치는 것을 뭐라 할까? 이것은 이것은 우리는 치료라고 한다 이것을 고치는 것은 뭐라 할까? 이거는 우리는 힐링이라고 치유와 치유. 치료와 치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다. 병은 이사가 고치는 것이고, 이거는 병이 아닌 것을 우리는 좋게 만드는 것을 치유라 하는 거야. 그렇게 힐링하게 되면 어떻게 해? 힐링, 여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 내가 팍팍 머리가 찌가 날리는데, 저 편안한 바닷가에 가서 좀 쉽니까. 머리가 좀 맑아졌다. 그건 질병이 아니잖아. 폭장한 것을. 우리는 힐링이라 하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가 아니라 치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의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사가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면 이렇 병이 돼 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을 온 사람을 하는 것은 치료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다. 병적인 그 치료법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습성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내면 심리가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렇지그 이것을 알게 된다면 이 내면 심리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이 뭘까 야이 아이는 좀더 가격하구나 이 아이는 너무 소극, 소극적이구나 이 아이는 사람인데 가게 되면 자격지심이 너무 많겠구나 이런 것이 주어져 있다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고치야 되겠다 그쵸? 고쳐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거, 의사. 평범하게 있을 때좀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럴 때이 섭성심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심리교정과 심리수정이라는 것이 우리는 필요한 것. 섭성심리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심리에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안 버린다. 병적으로 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저 사람이 좀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내기 위해서 이 섭성심리를 기르야 되는데, 이 섭성심리를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심리학에서의 꽃이다, 이게. 심리학의 꽃이다. 자,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예를 들게 되면 우리 두뇌 개발 프로그램에서 이 아이는 타고난 것이 공부에 조금 관심이 부족한 아이다. 그러면 엄마가 그대로 두어야 되겠나?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나? 만들어줘. 만들어줘야 되겠지.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습성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습성 신경을 바꾸는 거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첫 번째 하는 이 멘토링이라는. 엄마가 이 멘토링은 학교에서 멘토링을 할 수가 거의 없어 학교는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떻게 멘토링을 하겠그냐자 그래서 엄마가 직접적으로 멘토링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색채카드 갖고 하겠다 하는 거잖아 그치? 멘토링이래 그러면 엄마가 멘토가 되는 거예요 아기는 멘티라는 것이 되고 지금 언어들이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겠지? 적을까요? 되어야 된다. <웃음> 멘토링에는 이 멘토와 멘티가 있다. 그치? 아이는 멘티요. 엄마는 멘토가 되는. 엄마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성격을 표출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면 애기인데도 이런 것을 없애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엄마의 경험에 의해서. 엄마의, 의견, 응,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엄마 멘토링이 되는 거예요. 멘토링. 자, 두 번째. 이제부터는 어떻게 심리 상담사. 여러분들, 우리 심리학과가 놓아가지고 심리 상담사가 되게 되게 되면 이런 아이들을 바꿔줘야 되겠죠. 심리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든지 심리가 부족한 것이 있든지 심리적인 자기가 이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막 심리, 교정이 심리로 갖다 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것을 분석 안 하면 못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단계를 넘었으면 어떻게 해요? 뭘까? 코칭이라는 것을 들어봤나요? 네. 그래서 이 것을 집단 코칭, 이런 거 하죠. 자, 예를 들게 되면, 자, 소극적인 아이들을 뭐? 아, 너무 말 맞는 사람은 웅변시키면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극적인 애들을 해갖고 웅변시켜서 발표를 시키는 거야, 계속. 그러면 이 아이는 발표 능력이 뛰어나겠지? 훈련을 해갖고. 이것이 집단 코칭이라는 거야. 집단 코칭. 자, 그러면 이제 이, 이 이런 것들이 집단 코칭이에요. 동일한 개통의 사람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는 게 코칭이야. 그럼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뭘까? 이 사람의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훈련을 시켜서 극복시키는 거예요 급쟁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엄마가 급쟁이를 계속 키워야 되겠나? 안되겠지 그럼 어디 가야 되겠나? 심리치료. 아.. 심리치료 하면 안되지 저유격장에가 가지고 밤에도 <웃음> 다 다리, 혼자서 다니게 만들고 같이 함께 험악한 길도 가보고 도화작전도 해보고 엄마 짐도 날라보고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이것이 심리학에서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변항을 보냈어. 소극적인 애들은 웅변함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아주 원만한 습격으로 원만한 행동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네번째는 어떨까? 이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이런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 <웃음> 정상적인 사람을 이렇게가 고치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비정상적이라고 제가 병은 아니지만 병 단계까지는 생각하지만 너무 과격하다, 좀 심하다 이런 거지. 자, 예를 들게 되면 어 유치원에 가게 되게 되면 이 큰소리 막 치는 놈이지 꼴목대적 하는 거, 그지? 그, 그, 그 분위기 살벌하게 만들고. 내말 들어 해서 공갈치고 이런 것들 이런 단요 병은 아니지만 은 이것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때? 이런 아이가 좀 부족하고 뭔가 결함이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하는 것이 우리는 힐링이라는 거요 그게 심리치료법은이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그럼 이네 가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치? 배워야 될 거야 이? 근데 이 가르치 춥다고 돼도 열심히 존다면 어떻게 해? <웃음> 큰아지않아 <웃음> 자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딱한게 게 있어 모든 세상의 미래세계는 가장 큰 직업이야 이것이 없으면 모두 사이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카운셀링이다 자 사업적으로 하는 것은 컨설팅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카운셀링에 상담으로 야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담을 하는 거야. 이감운 자, 변호사도 카운셀링 해야 되는, 변호사, 그지 어사도 카운셀링 해야만이 뭐 답을 어든지 어떻게 코칭을 하든지. 이거는 우리 행동법이고, 모든 것을 이 카운셀링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야 이 진단을 하는 거죠 근데, 집단하는데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너 지금 보고, 전개지 같이, 전기지게 해갖고, 뭐 심리 장애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야.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야. 이 사람이 심리 장애인지, 내면 심리가 그런 것인지, 섭전 심리가 잘못된는지 이것이 행동 심리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발전된 것이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학에는 인간에는 너무 너무 종류가 많다나 너무 너무 다양한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온갖 심리 테스트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이것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이 장비, 도구, 뭐 책, 설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심리 도구라는 거예요. 심리 도구. 그러면. 미술심리할 때는 어떻게? 그림으로 푸는 것이고 색상심리 하기 때는 색채로 푸는 것이고 심리테스트 용지로 푸면 심리테스트 해가지고 푸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이연사 숫자 두뇌연산법에 의해서도 푸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가르치는 것 뭘까요? 숫자로 풀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리심리학에서는 크게 우리는 크게 네가지유형이 있어요 신비의 이 심리 테스트 방법이 있다네 가지가. 근데 네 가지 다 가르치려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하는 것이 내면 심리 상담법이다. 이거는 풀어야 돼. 그럼 어떻게 풀까? 이렇게 푸는 거야. <웃음> 숫자로. 그냥 바로 숫자 풀이법에 의해서 푸는 것이고. 섭성심리는 무엇으로 풀까? 여러분, 지금 공부해왔던 거. 색채 미술 심리 가지고 푸는 거예요. 행동심리는 어떨까? 이것이 우리는 타로 심리가 꼭 푸는 거예요. 타로 카드 심리.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알수 없는 지금 조금 있다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이거는 심리학으로는 조금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잠재의식이라고 잠재의식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내가 행동으로 표출을 하지 않고 내가 인지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부분의 잠재의식을 풀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심리치료하게 되면 자기 교인이 이것이 현재 내가 행동하는 것만 장애인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봐요.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성장해, 성장해 갈 때,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매일 아빠인데 몽둥이에 맞고, 응? 어? 삶하고, 응? 공포의 질리 갖고 이런 것을 봐왔던 애는 성장을 했다 해가지고, 이 아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나 없겠나 그때가 그 꺼릴 때 했기 때문에 이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 기억은 못하지만은 자기 모르서의 머릿속에 이 잠재의식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라는 존재가 그때부터는 자기 인자는 공포의 대상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를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고 결혼하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것이고 외부에서 가서 행동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이런 심리적, 그런 심리적인 질병이 아니라, 어식적인 질병이에요. 보이지 않는 잠재어식. 이것을 꺼집어내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야 치료가 되겠지. 이것이 원래 정신과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체면이라는 시간을 도면하는 거예요. 자, 정신과에서 지금 어떻게 되면 지금 상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아이가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체면치료를 하는 의사가 있어요 전부 다 하는게 아니고 체면치료를 정신과에서 하는 경우에는 한 5% 미만일거야요 자, 이거 가지고는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체면을 들락가면이 체면술사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면이 아니라는거다 잠재의식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거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방법은 자기가 스스로 오토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이에요 자가 체면법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그것을 표출하는 것을 끄집어내는거에요 자가체면법은 어떻게? 일반 사람이 알수 없었지 자기가 스스로 명상을 통해서 체면에 걸려가지고 옛날에 있던 것을 푸어내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세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두뇌 속에 들어있는 잠재의 이식을 숫자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숫자로 <웃음> 눈이 동그래게만면안 되고. <웃음> 우리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나 모른다, 이 말이야. 그쵸? 그런데 우리 이 숫자연산법, 이것이 숫자연산법 숫자연산법으로 풀게 되게 되면, 풀게 되게 되면 그 10년 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행동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끄집어내는 거야. 완전히 숫자풀이법에 의해서 끌어예요 이게 숫자연상법이에요 이거는 최상단의 아주 특별한 그미래에 가장 높은 학문의 이론이 될 거예요 이게 숫자연상법이에요 연상이에요? 어, 숫자로 연상식 연상 음. 연상이요 연, 연상 연 그러니까 두뇌 속에 있는 잠재이식을 우리가 깨우쳐갖고 연산화 시키는 거야. 숫자로 연산화 시키갖고, 연산을 시키갖고,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이 숫자연산법 심리 테스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지금 심리학이라 하면 대부분 다 종류만 타라. 뭐 미술책을 도입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뭐 설문지 테스트를 하든지, 뭐 이런 방법. 저러분들 이것만 푸는 거야.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세 가지와, 이세 가지. 그 다음에 틀에, 이건 네 가지. 이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것을 몽땅 다 가르치는. 그런데 박수도 한번안 친대. 아, 이거 내가 다 가르치는 거 하는데, 너는 박수도 안고 이렇게 해야 되겠나? 아이, 학생들이요. 시운찮 박수가 제일 괜찮 <웃음> 자, 그래서. 이 신비의 세계를 지금부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풀어주려고 하는 거요 그래서, 이거 타로, 이 색채, 이거 뭐, 이챔피 테스트 사주 봐주는 거야. 심리 계산하는 거 이거는 학문 축에도 안 들어가는 거야. 묶어 살기 위해서는 해야 돼. 간단하게. 빨리빨리. 빨리. 그치? 뭐 미친 이 있어야 될거아이 그치? 술데 우리는 어떻 숫자 고도의 연산하이 제일 중요하네요 이것이 최고의 그, 하이클라스, 제일 높은 단계의 급법입니다 그 이것이 전부 다 풀어있어요. 시스템도 다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세면에 가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명상책이 있지? 요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책으로 보게 되면 조금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단계를 모르잖아. 그럼 이 단계를 모르잖아. 그치? 그럼, 이거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섭성을 알아야 돼? 섭성을 알고 어디에 가냐? 내 타고난 이 천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하는 걸 먼저 이 천성을 빨리 풀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접목을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풀어나가느냐. 이것을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배우는 거예요.